오늘은 제주에서 5일차, 본격적으로 걷는 건 이제 4일차인데 여기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흥포구까지 갑니다. 한 26km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저기 또 걷다 보면 한 30km 정도 될것 같아요. 제주도에 오고 나서 제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냥 국도로만 걷지 않고 저기 황우지해안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쇠속각 쪽을 이렇게 들려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동무... 와... 저기 한라산도 진짜 뚜렷하게 보이고 저쪽에 바다 보세요. 수평선이 다 보여 사실 제주도를 갔다 보면은 거의 매일 바다를 보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뭔가 모를 그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맑은 날씨여가지고 지금 다른 날보다 더 바다를 보러 갈 생각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빨라져 아... <목소리> 여러분 날씨 미쳤습니다 진짜 이게 제주지 저 뒤에 한라산도 너무 잘 보이고 지금 새들도 신났어 새들도.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가 소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바람이 부니까 송진가루가 황사같이 막 뿌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차들 이렇게 소나무 밑에 세워놓으면 노랗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루가 진짜 막 이렇게 부는데. 저저저저저 저. 내가 외돌게. 여기 250m만 내려가면 된다 그래서 한번 들려볼게요. 날씨 좋은 날 외돌게는 무조건 내려오세요 미쳤어 바다가 보이는 풍경도 너무 예쁜데 파도 소리가 진짜 멋있게 들려가지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진짜 안 내려왔으면 후회할 뻔했어 여기 이제 황우지 선녀탕인데 계단을 좀 많이 내려가야 돼가지고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날씨가 좋아서 가보고 싶긴 한데 저 아래가 황우지 선녀탕이고저 뒤에는 문섬입니다 문섬 문성. 여기도 저기 아래까지 걸어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선녀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내려가려면 비경사의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가방 때문에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대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외돌개에서 봤던 게 범섬이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문섬인데 옛날 한 사냥꾼이 활집으로옥항상제 배를 건드렸는데 이제 옥항상제가 배가 예민했던 거야 화가 나가지고 한라산에 있는 봉우리를 바다에 던졌어 그게 문섬이랑 범섬이 되고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생겼다 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가 있다 황우지 선녀탕은 제가 저번 여행 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다 보니 여름에 이제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거의 매년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안전장비랑 꼭 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한데 말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잘 회수를 해서 깨끗한 황우지 선녀탕을 유지를 해야 또 선녀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약속 와 한라산 진짜 웅장하다 날씨가 좋으니까 벚꽃도 진짜 예쁘다 결정적으로 여기는 잘안 알려져서 그런지 커플이 없습니다 <웃음> 처음으로 이런 대극길을 걷는데 여기가 지름길인가 봐요 가방이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다리에 힘을 빡 주고 걸어야 돼요 아니면 진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도 역시 제주삼다수 여기 삼다수가 진짜 싸요 아이시스가 1100원인데 삼다수가 700원 이어가지고 날씨가 맑은 대신에 햇빛이 좀세기 때문에 선크림도 잘 발라줘야 될것 같아 제가 또 얼굴이 잘안 타고 주근깨 같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 나중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저 어, 이제 다시 걸어서 세속학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40분이고 시 여기서 이제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긴 자구리 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날씨 좋은 날 오면 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모자 주의 바람 싸대기를 맞아도 좋아 <웃음>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정광폭포거든요 떨어지는 그 시원한 물줄기가 보면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인데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폭포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물줄기도 진짜 예쁘다 허약해 보이는 제가 30km씩 걸어 다녀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는 걸 보고, 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서 30km씩 계획을 잡으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이틀 만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뭐 평소에 트레킹을 워낙 많이 하신 분이고 걸어 다니는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30km도 무리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숙소 들어가서는 계속 마사지 해주고 다음 날또 걷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칭도 해주고 무리 없이 즐기고 싶으시다면 한 20km 정도도 적당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4시가 넘어가면 진짜 힘들게 힘들게 걷거든요 아, 여기는 마을에 야자수가 쫙 심어져 있는데 진짜 예쁘다 마을 간판에 있는 한글은 분명히 한국임에 틀림없는데 풍경은 약간 하와이 같은 느낌 오늘 세속 가게 가서 일단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날이 좋은 대신에 좀 더워가지고 물의 맛집을 또 알아놨습니다 맛있겠다 <웃음> 와 한라산 진짜 멋있다 지금 길 쪽으로 걷다가 거의 다왔야구먹 깜짝이야 나 지나갔다 지나갔어 길가로 갔다가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시골길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현무암으로 쌓여진 낮은 돌담길을 걷는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아 저런 강아지만 빼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기빨요 <깃발이야. 웃음> 그래도 다행히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묶여있는 개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묶여있는 개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센척을 해야 되나? Yeah. Yeah. Yeah. Yeah. 세속각 근처에 도착을 해가지고 후원 김밥이라는 곳에서 김밥 한 줄을 포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간식이지 와 여기는 꼭 무슨 강릉같이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파도도 시원시원하네요 잔잔한 파도만 보다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파도 보니까 속이 뻥 뚫리네 짜잔 지금 고프로가 또 저장이 안돼 가지고 급하게 노트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계속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불안함 미리 예약을 하면은 하약이랑 전통 나룻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처음 왔을 때의 그 맑고 투명한 세속각은 볼수 없어서 아쉬운 느낌?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은 물 색깔이 탁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살짝 아쉽네 그래서 오늘은 태속각을 제일 기대하고 왔지만 처음 만났던 외돌개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도 만족 그래서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물회 맛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게 물회를 먹고 숙소가 있는 태흥포구 쪽에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곳인지 음식점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늘은 왠지 물회를 먹고 그냥 뭐 간단하게 사가지고 숙소에서 먹는 정도? 고프로가 고장나면서 뭐 어제만큼 당황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기가 쭉쭉 빨려요. 저한테 중요한 장비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걸어서 제주 한 바퀴의 유일한 지금 친구이고 고프로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고프로랑 뭐가 정드는 느낌?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막 깔딱깔딱하니 막 신경도 쓰이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주 동로입니다. 제주공항에서부터 서귀포까지는 이 일주 서로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일주 동로가 이어져요. 여기저기 외국인도 되게 많이 보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했더니 오늘 금요일이구나. 여기 월요일날 와. 와서 걷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눈감았다가 뜨면 걸어야 되고 또 도착하면 자고 또 눈감았다 뜨면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오늘이랑 주말까지는 해서 제주도에 사람이 좀 많겠네요. 15,000원짜리 전복 무대를 시켰습니다. 신한 노래가 아니라 된장 베이스에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물회라고 합니다 근데 전복이 진짜 많이 올라가있어 요 음. 음. 전복이 싱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꼬들꼬들 식감에다가 이게 한국인이라면 된장 맛을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음, 진짜 맛있는데? 음, 소리 들어보세요 음, 엄청 꼬들꼬들해 음. 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엄마 아빠 생각나는 맛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꼭 오고 싶은 거 진짜 맛있다 네, 저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또쭉 오늘 목표 지점이 있는 태흥포구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 두세 시간 또 걸어가야 있고 모든 날이 행복해지기를 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물에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한번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진 이 거리를 혼자 걸어요 여기가 이제 위미양 쪽이고 중문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벚꽃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서 그런지 또 신기한 거는 제주시에서는 유채꽃이 되게 많았거든요 딱 서귀포시 넘어오고부터는 먼나무 빨간 열매 있죠 그먼나무랑 벚꽃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있나봐요 지금 이제 시간이 4시가 넘었고 여기서 태흥포구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딱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긴 해요 이제 발목에 조금 조금씩 신호도 오고 돌아다닐 만한 곳은 다돌아 다니고도로 돌아가는 길이라 조금 그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지 심리적으로도 지치는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가면 되는데 여기는 진짜 완전 다 직선거리여 가지고 이것도 심심하긴 하네요 지금부터는 뭔가 이제 정신력성 힘듦 힘듦 힘듦 힘듦 힘듦 이러다가 딱그 목적지에 다 도착했을 때그 감동의 맛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트다 사실 하나로마트에 왔다는 즐거움보다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어 제주도에선 역시 삼다수 이게 편의점에선 700원인데 여기선는 400원 밖에 안해요 확실히 6시가 넘으니까 몸이 퍼지네요. 쉬었다 그러니까 발목이 더 아픈 느낌? 30분이면 가니까 부지런히 걸어서 숙소에 가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일몰. 계속 날이 흐릿흐릿해가지고 일몰을 거의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도로 위에서 보는 일몰도 매력있네요. <웃음> 오늘의 숙소 태흥포구에 있는 모든 날이 행복하기를 도착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여서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그래서 또 다른 게스트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9.4km를 걸었고 오늘은 되게 날씨도 좋고 걷는데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확실히 5시부터는 힘이 드네요. 체력 분배를 잘해야 될것 같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리가 <웃음>